자 오늘 난 이걸로 마비너기 노래를 만들겁니다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오토랩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거 그대로 랩을 만들어줘 얘가 믹스를 해가지고 무료 3개가 있어요 무료 음악 3개 제일 위에 걸로 할건데 노래 비트가 이래 자 이걸 선택하고 어, 피피를 아니에요 <웃음> 나도 재밌어가지고 하는거야 자 위에 게 토크거든요 랩 초크를 눌러보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녹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루니아 르설 요시아메 성령 TV 꿈이 있으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이노소어 어뭐 일단 이정도면 될것 같아 자 방금 녹음한거 방금 렛츠고 루니아 르설 요시성정 아직 시작 안한거야 음. 어, 루니아, 루설, 요샤메, 청룡, 정사우, TV, 오젠, 루니아, <웃음> 이가구, TV, 고미스님 만원호, 감사합니다 <웃음> 다이너스워, 또 누구가 있지? 또 누구가 있어? 화제님 어서오세요, 하이오, 두근런자, 피피라니요, 아니고요 닭돌기 어뭐 일단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 정도면 될것 같아. 같아. 같아. 같아. 같아 이거는 지금 맛보기라고 자, 오늘난 이걸로 마비노이 노래를 만들겁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쭉쭉 써주세요, 쭉쭉 오케이, 갑니다 알터의 수첩 알터가 준 쿠키 꽃뭉치 굴러서 기쁜 앤내 임배는 쓰레기통 김성욱 디렉터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메테오 스트라이크 루에리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내 이름은 알터 케라우노스 비상탈출 밀레시안님 수정녹이 리안 리안 밀레시안 그넘샷 파이널샷 크래쉬샷 낭만비행 두근두근 의장 덕은 위대하다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토의 수첩 알토가 준 쿠키 온치 불러서 기쁜 해 떼면 쓰레기 똥 뚜레기 똥 뚜레기 똥 알토의 수첩 알토가 준 쿠키 불러서 기쁜 해 떼면 쓰레기 똥 뚜레기 똥 뚜레기 똥 알토의 수첩 알토가 준 쿠키 온치 불러서 기쁜 해 떼면 쓰레기 똥똥 김성욱 디렉터 아이쿠흐 호기 끌어졌네 메테오 스트라이크 루이내 모든 걸 받았는데 이건 아니야 헤라우스 이상 탈출 빌레안님수정녹이 리안 리안 빌 레샤 맥은 놈샷 파이널 샷 크래쉬 샷, 샷. 낭만 님 두근두근 의장 덕은미래하다어이굴스님이 끌어졌 네 하고 불러서 기쁜 해야 해서 굴 에서 저발 표라 준 불러서 기쁜 해떼면 쓰레기 떨어에저발표준쿠치 불러서 기쁜 해면준쿠 불러서 기쁜 면서 알파의 수첩, 알파가 준 쿠키 꽃뭉치, 불러서 기쁜은 내이 쓰레기 콩콩 김성호디렉터 어이쿠 손이 끌어졌네. 메테오 스라이크 루이 내 모든 걸 받은데 이건 아니야 내 네일, 이름은 알파 테라우스비상탈출빌리시안님 수정 녹이 리안 리안 딜레션 레긴덤덤 샷 파이널 샤크래시샷 샷, 낭만디 두근두근 의장덕은 미래하다. 어이쿠 손님이 끌어졌네 하고 불러서서 기쁜을 해야 있어. 해야 있어. 해야 있어. 해야 있어. 오 이거 띵장이다. 이거는 마도카에다가. 올려야겠네 이거는 파파가준뭉치 불러서 기쁘는 디렉터 이이